Wow. 자, 아유 오랜만에 오네. 홍대, 빼레입니다, 여러분들. 아유. 사장님 장사 하나요? <웃음> <웃음> 아유 우 사장님 살이 좀 찌셨네.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온다비 미리 연락 안하고 한번 왔습니다 <웃음> 역시 아유 유일한 남자 멋있어 <웃음> 야. 야. 운이 삼아 오우. 자 여기를 진짜 저 와이프랑 그... 한 2년 전에? 어, 근데 연애할 때 한참 연애할 때 그때 오고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원래 진짜 단골집이었는데 아, 와이프 임신 그리고 뭐 육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못 왔다가 서울에 지금 촬영 어, 일정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아, 또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, 또 간만에 또 왔으니 맛있게 한번 어,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시켰는데 어 여기 새로를 또 판매하네요. 예, 제가 기존에 광고했던 소리죠. 네, 광고 좋아했던 의리. <웃음>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? 아, 이거 삽이야. 오우야. 삽이다. 예. 추형에따라서 예. 감태나 김 하나씩 드시고요. 아, 일단은 어, 저 감태를 또, 오, 이거 또 처음 먹 감태를 드리고요. 예. 이 아, 네. 네. 숟가락은 연어. 아, 이다. 아, 아, 아, 아, 예. <웃음> 자, 알겠습니다. 아, 자. 이렇게 해서 단새우 하나 올리고단를 하나 네, 올리고 도아꼬리에네 올리시고, 뭐 올리시고 자 우니 음. 자 어기 하나 퐁으로 올립시다그 네. 이제 숟가락으로 연어를 좀올리고어 숟가락으로 연어를 딱 올려가지고 고아 생과사비를 살짝 올려서 네. 네. 취향에 따라서 이제 무선 같은 거 갈등이시면 아, 되고요 아무슨 네. 요만큼만 해서? 아 이렇게 네. 먹는 거야 네. 네. 간장만 살짝 찍으셔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서 간장만 살짝?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싹 감싸서 네. 간장만 살짝 찍어서 네. 이렇게 또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네아자 사서 <웃음> 야 미쳤다 와야 <웃음> 아 근데 이거는 취향 따라서 좀 감태가 익숙지 않은 분들은 김을 추천합니다. 감태가 맛은 좋은데 이반에서 감태 특유의 그 질감이 좀 많이, 좀 많이 맴돌아요. 그래서 혹시 여기 좀낯서신 분들한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굉장히 더 맛있는데 네. 야 이야... 이번 김에 자 단새우 단새우를 싹 올려서 네. 끝 부분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. 네, 꼬리만. 그래서 그 다음, 자, 그 다음 이제 운이, 제 성게 알이 라고 이제 불린 이 성... 운이, 어, 하지만 이제 성게 알이 아닙니다. 네, 자, 그리고 자, 선와사자를 살짝 올리고, 요 삽으로, 예, 네. 자, 이연어를삭 퍼서, 싸서 자, 간장만 살짝 찍어서. 어. 아, 진짜! 야! 야... 진짜 미쳤다, 와... 야... <웃음> 자,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. 저는 이제, 이제 미더덕회를 여기서 이제 먹었었는데 어. 야. 와, 미쳤다. 지금 또, 예, 운이. 운이 또으면서또 이제 또 맛이 또 좋아질 철이라고 합니다. 참고하셨다가 드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이 메뉴를 이제 매번 파는 게 아니라 그 철에 맞는 좀 맛있는 것들로 항상 메뉴가 바뀌어요. 메뉴판이 어우, 네. 아우. 아우, 사소맨 처음에 감태나 이김 같은 겉에 싼 것들이 먼저 입에 딱 닿아서 입 안에 딱그 퍼지면서 이 향으로 딱 도배가 되려고 하다가 달큰한 새우 맛이랑 우니의 부드러운 맛이랑 고소함들이 그김 향이라는 걸 슬슬 덮기 시작해요. 네 해초의 향을 슥 덮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움이 혀로 쓱 깔려요. 그다음 고소함이 팍 들어와요. 아. 야, 내가 진짜 여기를 2년이나 참았다는 거야, 진짜? <웃음> 한잔 음미하면서 나우야 나. 아. 야, 이건 제가 시킨 적이 없거든요? 서비스로 또, 우리 아우가 또, 야, 석화. 오, 근데 굴 엄청 실하다. 여러분, 이거는 오랜만에 왔지만, 그래도 단골이라고. 아, 또, 또, 가까이서는 또 서비스를 또 주네요, 또. 어. 자자 아, 이거 좀짠 거를 거의 지금 세척을 해놨구나. 아.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오셔서 드셔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재료 손질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 하나 허투로 내온 게 없습니다. 저도 꽤 단골로 되게 오래 여기 다니면서 술 많이 먹었거든요. 진짜 뭐 음식에 뭐 이상한 뭐 무슨 뭐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감사 아. 옹야 지금 촬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소주 한병다 비운다. 아. 어. 야, 1차로 고량주에다가 맥주를 해가지고 딱 먹고 왔어도 야, 2차인데도 안주가 맛있으니까 뭐 1차를 새로 시작한 느낌으로 그렇게 술이 또 들어가네요. 야, 야, 나물 우니에 또 한잔. 나, 야, 그 나도 미쳤다! 지금 그 연태 고량주랑 맥주랑 해가지고 먹고 촬영한 부분이 끝나자마자 왔는데, 아직까지도 연태 고량주 향이 먹고 먹으게 올라와요. 야, 연태 고량주가 지금 소화도 안 됐는데, 또 소주랑 또 맥주를 떠 먹고 있습니다. <웃음> 아우, 진짜? 자, 사장님들! 오늘 진짜 맛있게 한번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이 단골 가게 아, 맛이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, 너무 더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혹시나 기회 되신다면 이 홍대 쪽 오시면 빼레 계절마다 이 나오는 안주가 좀 어, 메인 안주가 좀 다르거든요 어, 근처 오실 일 있으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거 정말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. 자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